안녕하세요. 원샷맨입니다. 참! 오늘은 배미소다, 레몬맛과 콩포드맛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. 원샷해보겠습니다. 참! 아... 레몬맛과 청포도맛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4점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첫